안녕하세요 건강의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여러분 반가성 혹은 센가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용어는 과거 음성학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말로써 정의가 확실하게 있는 발성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은 반가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반가성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선 가성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가성이란 성대의 뒷부분이 접촉되지 못하고 벌어진 상태에서 두성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대 뒤를 닫아주는 피혈근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믹스 보이스로 연결될 수 있는 두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가성과 두성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 컨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성이라고 부르는 즉 성대의 뒷부분이 잘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호기율을 통해 성대 진동이 강해진 상태를 바로 반가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센가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반가성이라는 단어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학적 정보가 부족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정확한 근거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반가성 이외에도 갈라지는 소리를 갈성이라고 부르고 탁한 소리를 탁성이라고 부르는 등 음성학적 근거가 없는 단어들은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반가성에서 믹스 보이스를 만들려는 시도는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믹스 보이스의 첫번째 조건은 성대 의 뒷부분이 잘 닫혀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대 뒷부분을 닫아줄 수 있는 연습을 통해 두성을 만들고 흉성과 두성을 믹스시켜주어야 한다는 거죠. 반가성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혼동만 줄 뿐입니다. 성대 뒷부분을 닫아주는 연습 방법은 여기 이 글로탈 훈련을 참고 해주세요. 현재 3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 반가성이란 추억의 단어일 겁니다 노래를 잘하고 싶고 고음을 잘 내고 싶은 마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연습하던 시절 바로 그 시절의 추억의 단어죠 하지만 지금은 음성학의 근거에서 올바르고 효율적이게 믹스 보이스와 벨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가성이라는 단어는 추억에 남겨두는 게 좋겠죠. 이 영상 아래에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